안성 팜랜드에서 코스모스를 구경하고 안성에서 유명한 디저트 커피 맛집을 왔다. 2020년에 개업한 바랄라는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을 위해 싸우다 죽은 전사들이 머무는 궁전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궁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시그니처 메뉴는 바랄라 커피 프레스 카치가 있다. 디저트는 애플 시나몬 크럼블이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다. 아이스크림도 올라간다 내부 보습은 사막의 오아시스 느낌인데 사막의 궁전이 생각난다 식탁의 나무와 사막에서 살것 같은 식물들 연한 베이지색의 전등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 앉은 자리는 푹신푹신했다 애플 시나몬 크럼블은 파이 느낌인 디저트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라간다. 거기에 시나몬 가루가 뿌려주셨다. 쫀득한 느낌이다. 안에는 사과잼이 넓게 퍼져있다. 그 위에 크럼블이 올라가져있고 사과잼과 크럼블이 엄청 맛있다. 아이스크림하고 먹으면 풍미가 더욱더 좋아진다. 가랄라 커피는 비엔나 커피 위에 헤이즐넛 티일이 올려놓았는데 여기서 헤이즐넛 티일과 수제 크림맛이 잘 어울린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크림맛과 헤이즐넛의 특유의 맛이 느껴진다. 커피를 먹기 전에 찍먹하는 재미가 있다. 커피는 시큼하면서 묵직한 맛이 나는 커피인데 크림하고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다. 플래 스카치는 흰 우유 위에 커피 수제 캐러멜 소스가 위에 올라가는데 서서히 흰색과 섞인다.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수제 캐러멜 맛이 맛있었다. 부드럽고 묵직한 커피와 잘 어울리는 맛이다. 디저트와 같이 먹었을 때 맛이 배로 늘어난다. 진한 라떼 느낌이다. 커피 한잔하고 죽주산성에 갔다 안성에서 유명한 산성으로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교통요충지라고 한다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송문주 장군이 막은 곳이라고 한다 놀이 아름다운 곳이다 집에 가는 길에 평택의 소풍 정원에 잠시 들렸다. 가을이라 해가 빨리 들어간다. 가 야경이 아름다웠다. 커다란 연못 위에서 섬이 있는데 섬 사이를 걸어다니는 느낌이 너무 신선했다. 따뜻한 국밥 먹고 집으로 향했다.